그나 어, 네. 됐어. 자, 오늘은 이제 Visual Studio Code라는 에디터와 그 HTML 기본 구조랑 CSS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자, Visual Studio를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되어 있습니다. 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이고요 한국어를 네. 지원을 해줍니다. 매우 좋아요. <웃음> 여기 와. 보면 이거는 열려있는 폴더예요 혹시 폴더 선택이 되어있나요? 어 아니요. 저는 시작 페이지가 떠있어요. 저도요. 어. 아마 <웃음>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설정을 해놔서 그럴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희도 뭐 하나 저... 만들면 되나요? 이걸로 이렇게 떠있나요? 시작기라고 네시작이라고 어, 네, 최근 항목 도움말 사용자 지정 네, 알아보기 또, 이런 거것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아. 아예 맨 처음에 깔아서 열었을 그런가 때 그런가 보다. 네. 그러면 이제 컨그 왼쪽에 요거는 떠 있나요? 탐색기 아니요. 그 컨트롤 B <웃음> 누르면 떠있거 뜨거든요. 컨트롤 B요? 네. 아네. 어네 여러분. 네. 그거나 요거를 누르면 떠요. 네. 네 폴더 열기가 보이죠 지금. 에? 네. 그래서 얘는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폴더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네. 그 폴더 내에서 노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이렇게 아무 폴더나 하나 어, 아무 폴더 말고. 이렇게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폴더 선택을 하면은 얘가 리로드 되면서 보면 여기 3주차로 이름이 잡혔죠. 네. 새 폴더라서 아직 아무 파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테마가 기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네, 맞아요. 네. 지금 여기 파일에 기본 설정에 색 테마를 가면은 네. 저는 요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 어... 이거겠죠. 네. 네. 저는 요거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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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한글로 폰트 영어로 하죠. 폰트 치면 이렇게 나와요. 아크 글 크기로 돼 있구나. 글꼴로 돼 있구나. 번역이 글꼴로 돼 있네요. 폰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픽셀을 제어합니다. 돼 있잖아요. 네. 왼쪽에 편집이떠 있어요. 그 이렇게 네. 이거 누르면은 설정에서 바꾸기를 눌러서 오른쪽에 설정에 이렇게 복사밖에 안 되는데? 복사가 돼요. 어, 네. 복사가 되면 어, 네. 여기는 수정이 왼쪽은 수정이 안 되는데. 오른쪽은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24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요 지금 제거 밑에 건 보지 마시고요 폰트 사이즈만 보셔야 돼요 네 설정에 복사 누르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네 누르, 누르면은 그게 네. 오른쪽 카드 설정에서 바꾸기 누르면 설정 오른쪽에 복사가 돼요 네, 아 편집을 그, 누르라고? 네, 편집을 네, 누면은 왼쪽에 게... 자, 왼쪽에서 지금 마우스 오버하면은 왼쪽에 연필 보이죠, 연필? 네, 응, 아니 그건 떴는데 <웃음> 누르면은 바꾸기가 안떠가고 설정에서 바꾸기 누르면 오른쪽에 뜰 거예요 아니, 설정에 복사밖에 없어, 똑같은 위치에 그 편집 그거 실행했을 때 바꾸기가 안떠 음, 폰트 사이즈 맞으시죠? 폰트 크기를 제어합니다. 그 옆에 그거. 네, 요거. 응, 그거 옆에 눌렀는데 설정이 복사라는 말밖에 없어. 설, 설정에 그 아, 눌러보세요. 바꾸기가 없어. 네, 눌러보세요. 응. 그런데 너처럼 만드는데 에디터 이런 얘기 없고 그냥 폰트 사이즈 14가 복사된 거밖에 없는데? 누나 버전이 낮은 것 같네요. 헐. <웃음>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이번에 윈도우 64비트용이 나왔어요. 저는 64비트용이고요. 헐. 그 아마 그거 설정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버전은. 나 그러면 나 그냥 보기만 할게. 네. 그러면은 아예 달라 갖고 여기서 수치를 조절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돼요. 저장을 했을 때. 네, 바뀝니다. 그 이거는 제가 쓰는 폰트예요 개발용 폰트. 음. 그래서 폰트도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 이거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페이스 바가 4 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그 모두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탭이랑 스페이스 바. 음. 음.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제가 쓰는 자잘한 설정들이고요. 지금 테마는 여기 있죠. 아까 여기서 설정한 테마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요. 자 설정은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설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 설정도 있어요. 여기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 누나도 이건 똑같을 거예요. 바로가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키 바로가기 키리스트들이 나와요 음 엄청 네. 많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씩 바꿨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닫기를 창 닫기를 컨트롤 W 쓰고 있어요 네그 인터넷 하면은, 창 닫는 거랑 같네요 네 윈도우 창 닫는 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편집기랑 음, 창 네. 닫기를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편집기가 네. 다 닫히면 창이 닫혀요. 편집기는 이거고요. 지금 네. 요거런거 여기에 떠있는게 이게 편집기고요. 네. 요게 창아네 요게 창이에요. 요 요. 음. 그래서 편집기가 다 닫히면은 창이 닫혀요.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켜있잖아요. 이 편집기가 네? 네. 컨트롤 W 닫고 컨트롤 W 한번더 하면은 꺼져요. 음. 켜십쇼 네, 아주 빠르게 켜죠 그 부분 그래서 키 설정들을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아, 모든 편집기 닫기도 저는 쓰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으로 돼 있죠 음. 아 이거 기본값으로 바뀌었구나 그게 편해요? 컨트롤 알트 Q가? 네, 제가 쓰던 습관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편집을 할수 있고요. 이것도 고급 네, 개발자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키바인딩 해가지고 제이슨이 있어요. 누르면 네. 아까랑 똑같은 녀석이 나와요. 근데 조금 다르죠? 탭을 눌렀을 때 커맨드가 이거고 뭐, 막 어려운 문자들이 보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입다 네, 근데 이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냥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저거 안 봐도. 음. 그래서 설정은 이렇게 두 군데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에디터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확장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음. 누르면은 요렇게 음. 많은 것들이 플러그인으로 있어요 다 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웃음> 이거는 저한테 아, 설치된거고요 이거는 받으셔도 될거예요 뷰인 브라우저 네. 이거는 어, 받으셔도 받으시면 편해요 음. 그 핀은? 에디터에서 컨트롤 F1을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작업한 걸 컨트롤 F1 누르면 이제 바로 웹에서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있다면? 설정한 저는 크롬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이게 설정이 아, 네, 아그게 네. 편한 것 같아요. 컨트롤 F1을 누르면은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파일은 역시나 여기서 새 파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음. 그래서 새 파일, 인덱스 HTML 그러면은 네. 왼쪽에 HTML 이라는게 네. 되죠. 음. 네. 자 그러면 자 HTML 기본 구조로 들어갈게요. 네. 저번에 설명했을 때 제가 태그 종류가 몇개 있다고 했죠? 그 CSS랑 JS랑 음? 그... 아니요, 문법이요 아, 문법이요? 그래에서 태그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단일 태그랑 열고, 열고 닫는 태그요 아, 네네네네 네 네네, 그거 말한 거였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자, 네네. 일단 HTML은 문서예요 네 문서라서 이 문서가 어떤 걸로 작성되어 있는지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로를 열고 느낌표 느낌표 독, 독 타임 은 html 입니다 네. 요게 html5 선언문 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그, 이 문서는 html로 이루어져있다 뭐야 html 그 기본적인걸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딱밤한테 때리고싶다 <웃음> <웃음> 그 다음에는 h t m 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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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컴퓨터 인지하는 영역이 고 이제 유저가 보는 영역이 있겠죠 네 그거는 body에요 네. 열고 닫아주고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요 이 부분은 네. 유저가 보는 페이지에요 그래서 그냥 view user 해놓고 여기에는 탭한번 누르신 다음에 타이틀 네. 문서 제목이에요도 큐먼트라고 네.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네. 어, 지금 플러그인이 안 깔려있으실 테니까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파일 하나 생성이 됐죠 네. 이거를 열어보면 여기 뷰 유저 보이시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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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HTML에 속성이 있어요. 네. 랭이라고 속성을 이렇게 적어 줘야 되는데요. KO라고 적어 주면은 이 문서는 HTML5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 랭은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 완전히 기본적인 구조예요. 저 질문이 있는데, 랭을 선언하는게 혹시 다른, 다음 사람이 뭐 누가 수정할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를 인식할 때 아, 이 페이지는 네. 한국어로 돼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헤드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바어 바디를 제외하면은 요 유저 뷰뷰 뷰 유저 여기 바디를 제외하면은 다 컴퓨터가 읽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이 문서가 한국어구나, 이것도 아이 문서가 HTML이구나, 아이 문서 제목이 도큐먼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 스페이스바 4개를 안써요 네. 하단에 뭐 여기 공백이 4개를 쓰기로 돼있어요 들여쓰기가 하단에 공백이 4개가 있죠? 여기가 네. 그 파일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백이 4개를 탭으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뀌었죠? 화살표로 네. 한 번만 더해 주세요. 네. 자, 이거는 스페이스 바예요. 네. <웃음> 그 뒤려 쓰기를 스페이스 바네 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거보다는 뒤려 쓰기를 탭으로 변환. 음. 해서 탭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네. <웃음> 이게 달라 갖고 디자인이 음. 다음에 그 64비트인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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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이네요 <웃음> 모든 브라우저마다 달라서 그래서 리셋 CSS라는 걸 사용을 해요 요 기본적으로 있는 이 CSS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리셋 CSS는 제가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음, 공유해 바로. 주시죠 아까 제 깃허브에 있었죠. 그게 제가 쓰는 리셋 CSS입니다. 아하현형이 그렇게 되는구나 ITHO로. <웃음> 아닌데 Y인데. <웃음> 아낄 인, 뻔했네. 인식이 빠르신데. 자 여기 리셋 CSS 제 네. 링크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네, 이유가 다 써져 있어요. 네, 캐릭터셋 선언, 엘리먼트들의 뭐 제거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써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 한번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요. 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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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연결이 안 되는 응. 네오 응. 정확히 다 다들 알고 계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그 링크라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잠깐만요, 제가 불편해서 잠깐 설정 좀 할게요. 아, 젠 코딩이라는 걸 쓰거든요. 네. <웃음> 그게 이제 MEC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좀더 태그를 쉽게 쓸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어, 저기 있구나. 야거 확장. 어, 근데 왜 에밋 야거 확장 컨트롤 2돼 e 있는데 이럴 때는 컨트롤 2. E. 와. 네. 컨트롤 E를 컨트롤 E가 여러 개 바인딩 돼 있죠. 네, 여러 개. 그래서 안됐던 거예요. 네,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네, 아까 컨트롤 E가 여러 개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그 이게 키 바인딩으로도 검색이 돼요. C 컨트롤 E 하면 네. 지금 컨트롤 E 관련된 게다 나오죠. 네. 네. 지금 제가 없애버렸어요. 마우스 온쪽에서 네. 키바인딩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음. d e l 그래서 제거하면은 네. 지금 됐습니다. 제가 설정한 사용자가 설정한 것만 남았죠? 네. 그래서 음. 지금 사용자가 설정한 젠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링크라고 이렇게 스타일시트를 연결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href가 네. 주소고요. 이 이것이 타입이라고,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css 연결할 것이라고 그래서 네. common.css 를 연결을 하고 저장을 하면 탁! 완전 바짝 붙었죠? 응 음. 어, 네. 기본 그렇습니다. css가 사라졌어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리셋 CSS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마다 다 다르게 나와버리겠죠 네 그래서 리셋 CSS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리셋 CSS는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리셋 CSS고요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겠네요 그면 리셋 CSS가 그 고정적이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그렇죠. 네. 네. 이게 답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가진 성향들이 있어요. 네. 그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 리셋 CSS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음. 이때 작성하셨던 CSS는 어떤 성향이었나요? 이거는 법용으로 사용하려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제거를 음.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다가 네.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 추가를 해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거, 아, 근데 제 스타일이 조금 감미되어 있긴 해요. 제가 쓰는 스타일이. 그래도 네. 여기서 계속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저 키젠은 뭐예요? 어디요? 키젠. 키젠. 바디 쪽, 바디 인풋 텍스처예요. 네. HTML 엘리먼트예요. 무슨 뭘명령어는 그 엘리먼트고요. 그저 태그는 음. 키보드 명령어를 보여주기 위한 태그예요. 음. 아 키젠 막 그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웃음> 아예, 아예 다른 거죠. 키 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웃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HTML 엘리먼트고요. 네. HTML 엘리먼트는 제가 다 알려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네. HTML 5.2 기준으로 엘리먼트는 110개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네. 보기 좋은 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모질라 개발자 네트워크라고 MDN이 있어요 음 MDN 아얘는 리뉴얼 했네 음 보기 안 좋네요 공유하시죠 네 MDN이라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그 네. 원래는 정식 공고는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음. 어제 보기 참 힘들 것 같죠? 너무 네, 어려운 그건...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음... 여기입니다. d l 은왜 제가 여기 방금 네. d l 보여드렸어요. DL. 그래서 모듈인 말이에요. 어... 써있네. 네, 디스크리션 리셀리먼트라고 요 갑자기 디스크리션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음. 디스크립션 음. 리스트로고요. 어,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음.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 강의 들으시면서 틈틈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컨텐츠 요 파란색 있죠? 네. 파란색이 엘리먼트가 가진 속성이에요. 음. 그래서 컨텐츠 범주라고 써져 있어요. 예전에 html 4는 일라인이랑 블럭이란 게 있고 일라인 안에 블럭이 못 들어간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제가 지금은 컨텐츠 범주로 바뀌었고요 음. 이것도 문서가 있어요 네, 보기 어려우실 테니까 한국어로 바꾸요 친절해 컨텐츠 범주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 범주가 존재해요 음. 굉장히 어렵죠 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살짝 걸렸어요. <웃음> 이런 범주가 있는데 네. 이 범주 내에서 HTML을 짜는 거예요. 음. 여기서 보면은 아까 간단히 범주를 얘기해 드리면은 HTML 안에 그러니까 어 헤드는 HTML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게 적혀 있어요. 음. 그리고 바디도 HTML의 자수, 자식이어야 한다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헤더가 바디의 자식일 수는 없다 없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네? 네네. 그 헤더 안에는 링크, 타이틀, 이것들 메타데이터라고 되거든요. 여기, 여,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이거는, 메타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메타 어쩌고쩌고 저 메타 쭈저쭈고막 그런 거에 네. 네. 그게 저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관련요 링크는 관련 요소고요. 음. 메타는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문서의 속성을 좀 정의할 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메타 하면은 지금은 를 어, 보여주지 컨, 타입이 뷰포트예요. 이 컨텐츠는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유저가 보는 화면의 속성은 이러합니다 라고 음. 지정하는 거예요 음. 저게 타입이 맞던 거 저도 맨날 붙여 쓰기만 해서 요즘에는 아, 이게 안 있네 아니었구나아 네임이구나 보면 뷰베타하고 네임은 뷰포트라고 되어있죠. 네. 네. 그리고 컨텐츠는 어, 위, 가로가 디바이스 가로고 그 네. 처음에 보여줄 스케일은 1배다라고 적은 거예요. 저 옆에 무르프 무르프 적어는 한글이어서 깨진 거예요? 아 저건 유니코드가 깨진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저 철새 뭐예요? 네. 맨날 궁금했는데 철새. 캐릭터셋이요 캐릭터셋. 캐릭터셋의 약자예요. 캐릭터셋의 약자고요. 뭐 성격인 이거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인데 이 문서의 유니코드가 UTF-8이다라는 거예요. 유니코드가 UTF-8. 네. 그거 해석 좀 해주세요. UTF-8이라는 것은 어, 유니코드부터. 유니코드야. 음. 응. 아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랑 네.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 어... 것 같습니다 다르겠죠 당연히 컴퓨터는 네. 0101 0101이에요 네. 하지만 사람은 문자를 사용을 하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컴퓨터에, 컴퓨터한테 명령을 할때 사람이 0101 0101을 쓸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천재가 아니시면 그건 힘들거예요 <웃음> 네. 그래서 그 전달 방식이라고 해 될까? 체계 같은 것을 해 놓은 게저 캐터셋이고요. 릭 음. 그 방법 중에서 우리는 UTF-8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u t f 8 종류 중 하나라는 거죠? 네, 종류 중에 하나고요. 네. 어, 주로 개 쓰는 거 같던데? 네, 지금은 얘가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따딴 네. 아, 거 쓰는 건 어떤 경우에 따딴 거 쓰는 거예요? 아. 잠깐 이게 EUC KR이죠. 있 네.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한그 네. 한국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한국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한국에서 사용한 캐릭터 셋이에요. 음. 데이저 캐릭터 셋 방법 중에 문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쟤네들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있고 UTF-8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있어요. UTF-8은 네. 그럼 약간 범용적인 느낌인가요? 네 UTF-8은 표준. 표준이기도 하고요 지금 모든 언어를 표현하는 애도 해요 EUCKR은 과거에 사용된 거고 지금은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UTF-8을 사용하면 모든 이모티콘, 특수문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음. 반대로 EUCKR은 EU 특수문자나 이모티콘 표현이 안되는게 있어요 근데 네. 전에 치킨톡방에서 네. UTF-8인데도 불구하고 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그 아이콘이 깨지는 것들 있죠? 그거였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아마 아이콘이 네모로 같아요. 나온 현상이었을거예요네그 네, 네모는 맥 유니코드랑 음. 저 UTF-8이랑 달라서 그래요 음. 그러면 맥, 맥은 그건... 또 다른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맥에서 압축해서 윈도우로 가져오면 한글이 한 조각 한 조각 음. 깨져 있잖아요 아네저 그것 네. 때문에 요즘에 다 영어로 바꿔서 보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저 캐릭터셋이 달라서 그래요 유니코드가 <웃음> 네뭐딱 그럼... 하나 차이로 달라가지고 네딱 하나 차이로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설정을 바꿔서 그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영어 쓰는 게 편해요 <웃음> 네. <웃음> 그냥 영어 쓰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굳이 그 설정을 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 문서가 UTF-8로 이루어진 문서입니다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특수문자들 어... 뭘로 할까? 기억 어, 그래, 얘 예. 이걸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음. 그런 거예요. 이런 특수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HTML에서 바로는 표현을 못 하겠죠. 이렇게 있어 버리면은 이거는 안 떠요. 뜨기는 뜨지만 에러날 확률이 높아요. 음. 그, 이거 아마 에러가 날것 같은데 뜨긴 뜨네요. 한글이라 뜨나 보다. 영어로 해 버리면은 안 나오죠. 네. 음, <웃음> 태그로 인식. 아, 네, 있었구나. 태그로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있는 게 엔티티 코드라고 있어요. 엔티티 코드라고 어, 한글에서 그 한글 문서에서 특수 문자 넣을 때막 이상한 숫자들 넣으면 특수 문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 그 보시면 막 되는데 무슨 n 자랑막 그런 거요 요거 저 네. a, m, 저거, 저 AM, <웃음> 네. 어, 네. LT. 네, p 라 AM, 거든요 m 프인데 앰프 한다 m 에어 a 가 l t AM, a t a 나 a t l t AM, AM, AM, AM, AM, LT a l t m AM, AM, AM, AM, a l t m AM, AM, AM, AM, AM, AM, a g t 아 레프트 라이트 right 그거요? 아, 아니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이 G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고유 네임들이 있어요 이 고유 네임들이 있는데 어? 근데 맞는 거 같은데? 라이트에 G 들어가고 레프트에 L, L 들어가고 그런가? 하여튼 이거 규칙까지 저도 잘 몰라요 <웃음> 보면 테스트가 아, 지금 표현이 됐죠?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숫자로도 할수 있어요 앰프 한 다음에 샵 <웃음> 샵 47번 하면은 이게 나아요 음. 슬러시 이것들도 역시 정리가 돼있겠죠 몇개 외우셨어요? 네 자주쓰는거 외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 그것도 나눠주시죠 네 당연히 공유해드려야죠 쓸데없어보이는것도 있네 네어 여기서 요런거 카피 음. 이건 유 t 브파리이 표현해줘요 굳이 안 쓰셔도 알 같은 것도 네 이것도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음. 진짜 쓰는 거는 요거 꺽쇠 여는 거랑 네. 꺽쇠 닫는 거랑 요 슬래시 음. 그 정도? 그걸 자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쓰네요 앰프 음. 요요네 개? 네개 정도만 쓰는 편이에요 음. 나머지는 대부분 표현이 되기 때문에 UTF8, UTF8 넘어오면서 대부분 표현이 돼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있어요 만든 사람도 고생했겠다 <웃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 표현은 엔디티 코드가 있고요 근데 저거 최초는 이미지죠 저런 기호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 기호에 대한 역사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웃음> 저런 코드 이름 NTT라고 하는 거예요. 엔, 엔티티. 네, NTT 코드라고 요 네. 어, 엔티티 코드라고도 하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 엔티티 코드. 엔티티 코드. <웃음> <웃음> 어 그거 이 이로 시작하나 이, 쓰, 이술타 요거 이거 <요거>. 아스키 코드 <웃음> 아스키 코드, <웃음> 아스키 안드로이드에선 아스키 코드라고 한다네요. 구수하데네 <웃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웃음> 특수문자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존재해야 네. <웃음> 이런 것들도 이거는 어 제가 공유는 해드렸지만 이거 보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 네. 잠깐만요. 제가 들어갈게요. 네, 스타일 아, 네 스타, 네 스타, 네 스타. 여기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어 특수. 여기 있다. 네. 요거만 문자 레퍼런스, 이게 엔티티코드라고 말하는거예요 아.. 네. 다.. 다섯개정도 되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변환해두어라 음. 라는거예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딱 에러 날것같은 애들만 모아놨네 <웃음> 그러게요 이거 이외에는 거의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유니코드 UTF-8이 대부분 표시를 해줘요 네. 뭐. k s 는 했고 KSS도 했고 오늘은 한어한 어. 한 40분 걸렸나요 <웃음> 준비한거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일단 이정도만 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음, 기본적으 네, 한번에 너무 많이 진행을 해도 음. 까먹으실것 같아서 음, 음. 천천히 진행을 할생각이고요저 링크 옆에 레는 뭐의 줄임말이에요룰일거예요 룰? 네. 이게 약어들이 음. 우리가 흔히 아는 약어들이 아닌데 네. 그 헝가리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웃음> 사용할때도 있고 저. 아니 쉬운 <웃음> 영어 늑들이 왜 헝가리를 길거든요. 영어 그대로 사용하 예, 음. 네, 한번 봐볼까요. 자 어, MDN에 들어가서 흑성 아이 한국어구나 <웃음> <웃음> 네 어디 보자 아 요거네요 룰, 관계였네 릴레이션십 룰이 아니라 저거였네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얘네들이 야괄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응 몰랐으면 은그 룰룰로 알 뻔했네 여기 안 들어왔으면. 그래서 제가 들어왔잖아요. <웃음> 알았어. 몰아놨게. <뭘안> <웃음> 아 진짜 턱방한대면 때리고 싶다 수강생들 연작 쳐. 근데 이런 수강생이 있어야지 활기를 띠는 거야. 막 수동적인 학생만 있, 수동적인 학생만 있으면 안 돼. 능동적인 학생이 있어야 돼. <웃음> 예, 예. <웃음> <웃음>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들 있나요? 하나만 네. 물어보고 싶은 게 CSS에서 네. 막 input type submi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네그 CSS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해봤어서. 아. 아네 그것도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음. css 셀렉터 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예 어, 됐다. 이거는 예 번역자 조은 님께서 번역을 해 주셨어요 음?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음의의 네, 속성 값이 문자를 바인 요소 공유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이걸로 설명을 대체하신다면 오케이 이거는 쓰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음. 한 번에 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음, 음, 이거 기억해. 문서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대하네요 이거를, 이거를 아우, 설명해 달라고요? 음. <웃음> 토 나오네 <웃음> 이게 그나마 이게 그나마 셀렉터 많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참고 사이트 하나 더 드릴게요. CSS 트릭이라고. 많이 빼서 외국, 외국 사이트인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가 없다는 게 함정이네요. 원래 개발은 다 영어야. 음. 자 여기 보면은 셀렉터, 그 포르포티스 네. 속성들 다 정리돼 있어요. 친절해요 네, 아주 좋은 사이트. 이거 또, 공유은해드또 음. 질문 치는 네.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 네, 치유님은요? 어, 저, 지, 저, 지금은 없습니다. 어. 네. 오랜만에 은요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